촉촉하게 발리는 수딩젤 제형이고요 저는 이걸 딱 피부에 올리자마자 너무너무 놀랬어요 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픽서 제품 중에 정말 신박한 픽서 제품이 출시가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소내추럴의 픽서입니다 소내추럴 so 하면 뭐다? 바로 픽서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받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혼자만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키게 되었죠.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게 바로 픽서예요. 보통 생각을 하면 스프레이 타입의 분사형. 안개 분사용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튜브 타입의 얼굴에 바르는 픽서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기초 케어에서 마무리 단계, 수분 크림을 다 바르고 난 뒤에 얼굴에 바르는 픽서고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촉촉하게 발리는 수딩젤 제형이고요. 저는 이걸 딱 피부에 올리자마자 너무 너무 놀랬어요. 제가 이제 얼굴에 바르면서 보여 드릴 텐데 요런, 요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젤타입이라서 얼굴에 올렸을 때 조금 뭐 미,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좀 뭉치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에 약간 열감이 많아서 약간 홍조가 있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젤타입이다 보니까 얼굴에 쿨링감이 정말 많이 돌더라고요 얼굴에 열감이 좀 많으시거나 이제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에 바르기 너무나도 좋은 제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릴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드럽게 발리면서 피부에 쏙 흡수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알로에 수딩젤을 좀더 쫀쫀하게 발랐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마무리감이에요. 제가 스프레 이 타입을 여러 종류를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의 눈 시림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조함이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용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특히 겨울에는 더더욱.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촉촉하고 메이크업도 사실 뭉치는 감이 전혀 없는 데다가 촉촉함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픽서는 진짜 쭉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분크림을 바른 느낌.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말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촉촉한 타입이에요 제가 좀 모공 부자잖아요 그런데 모공을 살짝 메워주는 그런 느낌? 픽서를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하시고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올리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바로 올려서 사용도 해보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올린 다음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유지력이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성분 자체가 자연 유래 성분 87%나 돼요 완두콩에서 발견한 식물 폴리머의 픽싱 효과와 피부 수분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연꽃 꽃수를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수분 충전과 함께 이렇게 픽싱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끈적임이 없고 얼굴 피부 밀림 현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올리고 나서 약간 한번 싹 코팅을 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올렸을 때 뭉치거나 밀리는 형상을 좀더 줄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pH 6.3의 미산성 처방으로 피부 밸런스를 맞춰줘서 좀더 피부가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발라봤으니까 쿠션을 살짝 올려볼게요. 저는 일단 메이크업 베이스를 올리지 않고 쿠션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제가 모공부자인데 일단 모공을 싹 가려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살짝 도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도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감까지 보여주니까 올리면서 느끼는 게아 뭔가 꽉 잡아주는 느낌? 메이크업을? 모공이 진짜 많이 가려져요 프라이머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뭉치는 현상이 거의 없죠. 여기 모공 많이 보이고 여기는 정말 많이 가려졌어요. 정말 쿠션은 정말 대충 올렸거든요. 그냥 밀어서 바르지도 않고 그냥 쭉 올렸는데도 정말 이렇게 싹 가려주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올리자마자 되게 촉촉한데 풀링감도 오래가고 아, 마무리감이 진짜 깔끔하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마스크 묻어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짝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막 이제 뜯었고요. 이렇게 밀착을 해서 얼굴에 어느 정도 묻어남인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묻어남이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피부도 면은 이런 찍힘 현상이라던가 이런 게 거의 없죠 제가 이렇게 쿠션을 올려봤는데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무너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 이런 고정력을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외출하고 와가지고 좀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딱 봤을 때 하고 그래도 차이는 어느정도 있지만 그래도 무너짐이 거의 없다는 거를 바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도 보여드리고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사용을 하고 나서 퇴근하고 왔을 때도 살짝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오전 한 9시에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크를 이제 점심 먹으면서도 벗고 한 번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를 마스크를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보시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서 그렇지 진짜 유지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파운데이션을 쓴게 아니라 쿠션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지력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하게 됐고 저처럼 피부가 정말 건조하거나 스프레이 형태의 픽서를 사용을 했을 때 건조함이나 어 약간 눈 시림을 느끼셨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정말 좋은 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뮬리였습니다. 안녕! 빠이!